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 것은 세련된 이미지로 반려동물과라고 하는 그런 학과 설명 PPT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자 할때 이렇게 그림과 텍스트, 도형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모핑 효과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고급스런 이미지를 먼저 찾아야 할것 같아요 이미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저는 Get Image b a n k 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요 Get Image b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정액제 또는 유료 이미지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느낌 정말 좋은 이미지들이 많으니까 한번 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유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이미지를 사용해 볼 겁니다 왼쪽 상단에 무료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이 강아지 이미지를 활용해 볼 거예요 강아지 두 마리와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 볼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ppt용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상업적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Get 이미지 뱅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삽입해 볼게요 삽입 그림으로 들어가셔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삽입했는데요 이제 이미지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자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반려동물과라고 적어봤고요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바꿔볼 건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텍스트 상자 자체에 단색 채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색깔은 2013 버전부터 있는 스포이드라고 하는 기능으로 콕 찔러서 입고 있는 초록색 색상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텍스트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꼴도 원하시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꼴까지 바꿔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텍스트 상자의 모서리를 둥글게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바꿔볼까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신 뒤에 상단에 있는 그리기 도구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편집을 눌러줄게요 여기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눌러주시면 둥근 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점까지 움직여 주시면 더 둥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글꼴은 일단 조금 작게 만들어 줄게요 한 칸만 작게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앙정렬 자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 봤구요 지금까지 만든 이 이미지와 텍스 상자를요 그대로 슬라이드 자체 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슬라이드가 두 개가 나오죠 자 이것을 이두 개를 잠깐 그룹화 시킬게요 Ctrl-G, 그룹화, Shift키를 누른 채 조금만 더 작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룹 해제, Ctrl-Shift-G를 누르셔도 되구요 아니면 그냥 그룹 해제, 글꼴 크기 작게 자 이후에는 오른쪽에 내용을 집어 넣어야 해요 내용을 집어 넣을 때는 삽입 도형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설명선 중에서 설명선 구분선 테두리 없음 이라고 하는 걸 눌러 줄게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선을 이제 지금 만든 도형에 딱 맞게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색상은 회색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상은 초록색으로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따로 삽입해서 글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방금 만든 텍스트 상자 두 개를 삽입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만드는 건 정말 쉽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만 움직여주시면 또 끝! 너무 쉽죠? 안에 있는 텍스트들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에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자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전환 그리고 모핑 효과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봤더니 여기에서 그냥 나타내기 효과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지금까지 만든 이 도형들을 Ctrl C 복사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일단 붙여 넣을게요 Ctrl V 그리고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바깥쪽에 있는 텍스트와 도형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어요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마지막 세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하나하나 만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슬라이드 바깥쪽에 미리 이렇게 세팅만 해 두면 만들어진다는 거자 어떠신가요?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만드신다면 훨씬 더 세련된 발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현재 반려동물과가 아니라 다른 과 다른 내용들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